소빈이 엄마 얘기 어, 이번에 아기하고 로마마바스 가서 잘 지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처음으로 나도 좀 즐기고 어, 내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는 <웃음> 그런 발상이 참 좋았다고 보는데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기에게 최고로 최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뭘까? 엄마가 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나갔어.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함께 하는 거 아닐까? 아기한테는 엄마가 최고지. 엄마가 최고지. <웃음> 엄마가 최고인 거. 아유, 저런 시기에 는데 죽기 나와지. 하여 죽겠어. 안타까워 보여. 이 할머니. 할몰일 뿐이고 음... 뭐, 젖주는 것도 있고, 뭐, 밥주는 것도 있고, 놀아주는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한 마음을, 아기를 대하지 않으면, 아기는 불행한 거야. 젖을 줘도, 밥을 줘도, 놀아줘도 불행한 거야. 내가 행복한 마음, 기분 좋은 마음, 즐거움이 가득할 때그 아이에게, 정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좋은 양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는 것이지 그 양분, 그 좋은 기운을 먹고 자라야 아기가 정말 몸과 마음으로 참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좋은 아기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아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내 스스로가 행복하게 내 스스로가 즐겁게 어, 내 스스로가 피곤해 지쳐서 일에 지쳐가지고 그일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 상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최상의 상태를 통해서 행복한 기운이 넘쳐야지 그럴 때만이 아기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수 있다면 오케이. 네?